영탁 가운데 영탁은 견문각지각 원래 다른 성질이 없는데 <웃음> 육진이 막혀가지고 부단히 다른 것이 생겼다. 그래서 성 가운데는 서로 알고 종 가운데는 서로 등져가지고 동기가 표준을 잃는 그것이 바로 영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영탁은 여기는 이제 바로 육 n 이 t a 가지고 y o 이그 가운데 g a n y 체화용 g 자 a 하 a n y 부자유한 그런 것이 영탁이 되는데 저 위에. 푸르나장의 그 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탁은 바로 지금이라고 그러지요. 오음으로 배대하면은 그런데 저우의 푸르나장의 세계기 세계 체계 설명할 때 세계 상속 설명할 때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정맥소에 정맥소 책으로는 어, 각비 소명이야를 인명입소하니 소이 망이가니 생여 방이야 무동의 중에 치연성이라고 치연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동이 실주니. 그 밑에도 동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인위 입동하고, 뭐. 그러니까, 성중의창기하고 이세 말이나, 여기서, 여기, 무동의 중에, 치연성이나 같은 말이죠. 거기서 설명한 것은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제8식의 현상이라고, 업상, 현상, 현상, 현상을 설명할 때, 입피 소의하여 인이 입동하고 동의발명하여 부차, 인차, 불입, 부동무이까지 나가죠. 한 줄이 더 나가죠. 저 시연성이 다음에.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가운데서 시연이 동의를 이룬다는 말이거든. 그 말이나 명탁 가운데서 성 중에는 서로 알고 용 중에는 서로가 어긋난다 말이죠. 어긋나어 아, 동과 이를 표준을 일는다 말이죠. 그 말이나 무동이 중에 치연 성이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 무동이 중에 치연 성이 다음에도 입이 소이, 인이 입동, 동이 발명, 인차 불입, 무동무이라고 그 전에 분랏장에 나오잖아요. 세계상소 그 말하고 같아요. 동의실준 한 것이 명탁이 된다니까, 바로, 지금도 되고, 제8식자도 되고, 그것이 명탁도 되고. 현상이 제8식, 아니요. 아니, 빚자요. 그 전에 나왔던 것 아니오? 각기 소명이요. 몰라도 그전 나왔던 것이 무엇이니까, 뭐, 그대로 쓰면 되죠. 아니, 빚자요. 각은 소명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대로 나온 문장이요. 인명입소한 병으로 인하여 소명이 아닌데 병으로 인해서 소를 세운다. 등소가, 등소가 이제 성립되죠. 소가 이미 험하게 틈에 그망능이 생겨서 본래 동의가 없는 가운데 시연이 동의가 된다 말이죠. 동의를 이룬다 말이죠. 그 말이, 어, 동의 실준한다는 말하고 같지 않아요? 그 밑에도 그런 말이 쭉 나가지 않아요? 동의에 관해서 많이 설명, 했잖아요. 그 밑에 말을 쓴다면 더 많이 동의가 더 많이 나오죠. 세계는 같은 것이, 다른 것이 되고, 허공은 같은 것이 된다고. 그런 말도 나왔고. 그 다음 말은 이피소이. 정맥수에서는 그런 걸 밝히지, 안에서 내가 더 밝히는 거요. 예 그와 비슷한 것 말들 적으면은 이 동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잖아요. 요 말은 별로 필요치 않지만은, 요, 치연성이 다음 문장이 이것 나오죠? 저 다른 발을 달리 여기서 다름으로 인하여 또 같은 것을 세우고, 같은 것과 다른 것으로 발명하여, 그 다음에 부동무의까지도 다시 또, 이로 인하여 다시 부동무의까지도 채운다 허공은 동의되고 세계는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 발명. 결국에, 식에서 여러 가지 발명할 때 동의 발명이거든요. 이름 짓는 것도 이름이 다 달라야 사람이 혼동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동의 발명입니다. 이름이 성명이 똑같아 보면 혼동하잖아요. 구별하려고 이름을 짓잖아요. 명칭을. 사람 이름도 그렇지만 모든 물건도 구별하려고 동의발명이지. 예? 같은 거다고 다른 거다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이고 여러 가지 명사, 부호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 게다 지금 명탁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저 말에 능험경 제일 처음 사관, 그 처음에 나오죠요 세계 상속을 설명할 때, 북납장에서 그러니까, 오탁도 결국에 근진식이라요. 육근, 육진, 육식, 거기에 벗어나지 아니돼요 본래는 타기 없잖아요. 본래는 요강명심 그 자리는 담은 뿐이죠. 담은 뿐이어서 대에도 없는데 어찌 여러 가지 타기 있겠느냐. 그러나 헤매이공한 후부터 헤매이공이라헤매이공이라는말 나오죠. 헤매 어두워서 공이 되었다는. 그때로부터 서 5대 기계의 혼탁한 바 밖으로는 그거 콘탁한 바를 입어서 겉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4대 몸의콘탁한 것을 받아가지고 견탁이 되고 다시 육진 연형의 흐린 바를 입어가지고 번외탁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어, 끊어지고 있는 몸과 마음 또는 전류하는 국토에서 다시 생사의또 혼탁한 바 되어서 중생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상을 잡으면 대외가 다 모두 혼탁해서 본래 청정한 의미를 모두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말이면 여러 가지 특끌이 욕진이 맺혀가지고 막히고 육근이 다시 융통하지를 못해서 명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원담의 의미를 전적으로 다 잃어버리죠. 그러려면은 그 원담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이 오탁을 밝히는 그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탁을 밝히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탁 설명을 했단 말이 이건 다 적었지요?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적은 겁니다. 개관 속 같은 것은 봐봤자 못하게 돼서 설명이 애매해 져가지고 제대로 분명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것, 그것 봐가지고는 모르게 돼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 아니요? 방금 그냥 구두로 말했죠? 그것이 문장적으로는 요강명심은 요광명 시임은 열애장, 여진여성 요광명 그마음자리는 유일 담원이라 오직 하나의 담원 뿐이라 말해. 담원이라서는 원명하고 또는 청정한 거죠. 담이란 말은 밝을 담자 청정이란 뜻이고 원이란 말은, 어, 둥글고 밝은 원명, 원만.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격조라고. 오직 하나의 담은 뿐이라. 그래서 오히려 내외가 없거니. 안과 밖에가 없어요. 내사대, 유사대, 뭐, 내외 근경이 본래 없거든. 그는 내라 하고 경계는 외라고 가지요. 육진 경계는 외가 되고, 육근이나 그것은 내가 되고, 그런 것이 본래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외가 없거니 어찌 모든 탁이 있겠느냐. 모든 탁이란 말은 겉탁, 견탁, 본뇨탁 중생탁, 병탁 따위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냐면 은 지금 헤매 유공한 후로 부터서헤매라하해서 마음이 어두워서 <목소리> 문명이 이제 처음 일어나는 거죠. 헤매하여 공이 되어요. 허공이 어두운 걸로 허공이 되었죠. 밝은 것은 태양이 되고, 밝은 마음은 태양이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은 허공이고, 굳고 캄캄한 마음은 땅덩어리고, 또 거기서도 보배롭고 밝은 마음은 금이고, 보명생윤이라고 하죠. 금에서 눈기가 나면 은 물이 되고, 지금 헤매하여 마음이 어두운 했자 헤매해서 허공이 된 후로부터 뒤 웃자요 부터 밖으로는 5대 기계의 혼탁한 바 되어서 5대라는 지수 화풍공 그 전에 겁탁 설명할 때 네가 허공이 두루한 것을 본다고 그런 말이 나왔었지요? 저 위에서, 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 너는 허공이 치방계의 두루함을 보아서 공과 견을 나누지 보다여 공은 있고 형체는 없고 견은 있고 감각은 없다. 그것이 제일 중 겁탁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말한 거죠. 오대 기계의 혼탁 한말을 밖으로는 입어가지고 그래서 겁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조금 내적으로는 또 사대 신상의 혼탁한 바를 입어서 본래는 내사대나 외사대가 없건만은 회매이공 할 때부터 그런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생겨가지고 그걸 입어서 견탁이 되었고 또 다시 안으로 육진 연영의 혼탁한 바가 또 혼탁한 바를 받아가지고 번외탁이 되었고. 아까 저기 말을 간단하게 줄인 거죠, 지금.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육진 연영 혼탁한 발을 입어서 육진은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 연행이죠. 분별심이. 그래서 본회탁이 되었으며, 이런 말며마서 끊어지고 이어지는 몸과 마음과 천류하는 국토에 대해서 다시 생사의 혼탁한 발을 받아가지 생멸심으로 조석으로 생멸하는 것을 여는 혼탁 것이 생사라고 그냥 했죠 생사나 생멸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상을 잡으에 사상은 겁탁, 견탁, 번내탁 중생탁까지 곧 내외가 모두 다 하나의 혼탁뿐이란 말이에요. 내사대, 유사대. 그것이 전부다 하나의 혼탁이요. 그래서 온전히 다음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본래가 담원이라고 했죠. 유일 담원이란 이다과 원. 발음을 밤이라 하이다, 잠이라 하이다. 이다음어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음의 뜻을 혼탁했으니까 청정한 뜻을 잃어버렸잖아요. 또 이런 말면 여러 가지 그 육진이 애쳐가지고 막히고, 육근이 또 다시 융통하지를 보다요. 융통이나 통유이나 같은 말이요. 어? 명탁이 되었습니다이 일상을 잡은, 이 일상은 명탁이죠. 명탁을 잡아서 본다면 온전히 또 어느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탁은 다음의 뜻을 잃어버렸죠? 사탁은 전실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탁은 정맥소 내용이라요. 이게 지금. 이 사상을 잡으면 사상은 겁탁, 견탁, 번네탁 중생탁까지 곧 내외가 모두 다 하나의 혼탁뿐이란 말이에요. 내사대, 외사대 그것이 전부다 하나의 혼탁이요. 그래서 온전히 담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본래가 담원이라고 했죠. 유일 담원이라는 담과 원. 발음을 담이라 하이다고 잠이라 하이다고이 담원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 담의 뜻을 혼탁했으니까 청정한 뜻을 잃어버렸잖아요. 또 이러 말려면 여러 가지 그 육진이 내쳐가지고 막히고 육근이 또 다시 융통하지를 못하여 융통이나 통융이나 같은 말이요 명탁이 되었습니다. 이 일상을 잡은 이 일상은 명탁이죠. 명탁을 잡아서 본다면. 온전히 또 어느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탁은 다음의 뜻을 잃어버렸죠. 사탁은 현실 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명탁은 정맥소 내용이라요. 이게 지금 사탁은 겁탁에서 중생탁까지 사탁에 대해서는 아까 이거 말했잖아요. 여기 다못때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아, 여기는 원어떼서를 먼저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다음 을 다시 되찾고자할 진된 오름지기 탁을, 오탁을 맑히는 방법을 구해야 할거라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을 어, 밑에서 설명을 했죠. 네가 견문각지로 하여 열의 상라과정에 개합하려고 한다면 생사의 근본을 먼저 선택해가지고 불생멸인 원담의 성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맑은 것을 가지고 허망한 생멸심을 돌이켜서 본래의 그 각에 돌아가고 본래의 각 생멸이 없는 성품을 가지고 인지의 도를 닦는 처음. 인지의 마음을 삼해야 된다. 그러한 후에야 그렇게 해야만 과지의 수징을 원만히 이룰 수가 있다. 비옥한된 탁한 물을 밝힐 적에 고요한 그릇에다가 두었다가 고요한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어, 그 탁한 물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흙이 까랑고, 맑은 물이 나타날 때는 처음 객진번호를 항복하는 아공, 번외장을 떠나는 아공번의 아공 정도지요? 아공지녀지요? 객진번외를 항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진흙까지다 버리고 순수한 밝은 물만 있, 있는 경우는 근본 문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공, 법공, 구공까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밝은 모양이 정미롭고 순일해서 밝은 모양이 되나 맑은 모양이죠. 맑은 것이 바로 밝은 것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모든 변현을 하는데도 번뇌가 되질 않아요. 그때는 이제 깨달은 후에는 이제, 어, 방상이 다 본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 일으킨다 해도 번뇌가 되질 않죠. 그래가지고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할 수가 있으리라. 그것은 이제 탁을, 혼탁을 밝혀서 그 청정한 열반에 들어가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했죠. 그, 그래서 제 1위는 끝났고, 이제 제 2위에 대한 겁니다.